안녕하세요 여러분 개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할 작품은 서스페리아 2018년작입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개봉한 서스페리아 2018년작은 1977년에 나온 지알로 계통의 호러 영화인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님의 서스페리아를 리메이크한 작품이라 합니다 지알로 장르를 이번에 처음 배워보지만 설명을 하자면 보통의 호러 영화보다 더 잔인하고 화려한 원색체를 쓴 시각적인 자극들과 다채로운 사운드로 청각을 자극하여 긴장감을 더하고 더 심하게는 이야기 개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본래는 이탈리아 소설 적 장르가 이러한 책들의 표지가 노란색이 많았고 지알로라는 단어 자체가 노란색이란 뜻이기에 이런 책들에 대한 영향을 받아 지알로 장르로 구분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귀신이 나오는 미디어물에서 파란 조명을 받는 천여 귀신 얼굴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영향을 받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습게도 오늘 이야기할 리메이크 작품은 지알로 개통의 작품이 아니고 1977년에 만들어진 원작과 이야기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는 감상평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본 작품의 줄거리를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1977년 베를린, 독일이죠 헬레나 마르코츠 아카데미 무용 전문학원의 무용수였던 패트리샤가 무용학원에서 도망쳐 나오고 정신과 의사인 요제프 클램페러를 만나러 갑니다. 평소에도 요제프 박사를 만나러 온 것처럼 보이고 패트리샤가 무용학원은 마녀 소굴이고 마녀들이 자신을 제물로 삼아 마르코츠로 대체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요제프 박사는 패트리샤의 말과 행동들을 망상과 공황으로 치부합니다. 그렇게 패트리샤는 그날 이후로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멀리 미국에서 이 무용전문학원에 입단하기 위해 베를린을 찾아온 주인공인 수지 베년 주인공은 오디션을 보던 도중 굉장한 무용실력으로 평소에 흠모하던 무용학원의 2인자인 마담블랑에게까지 큰 관심을 보이게 되며 본래 패트리샤를 주역으로 공연을 준비중이던 작품 폴크에서 패트리샤는 더 이상 학원에 없기에 마담불랑의 관심과 실력까지 겸비한 수지가 주역까지 따게 됩니다. 공연 전까지 패트리샤를 치료했던 요제프 박사는 패트리샤의 일기를 보고 학원에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경찰에게 조사를 의뢰하지만 미심쩍은 점이 발견되지 않자 직접 찾아가 패트리샤의 절친이었던 사라와 패트리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라는 호기심과 의구심에 학원을 뒤지게 되면서 비밀방을 발견하게 되고 학원의 비밀에 다가서게 됩니다. 3일 고심 끝에 저는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디까냐 지 주관적이지만 이 영화는 겁나 재미없었습니다. <웃음> 확실한 건 제가 블록버스터와 B급 영화의 입맛이 맞춰져 있기는 하지만 이 영화는 재미가 없었어요 어, 그나마 저는 틸다 스윈튼의 팬이었기 때문에 틸다 스윈튼의 분량도 많고 얼굴도 많이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영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럼 왜 재미가 없었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건 호러 영화가 아닙니다 음, 장르를 제 멋대로 정의를 하자면 잔혹 판타지 예술 영화라고 할수 있겠군요 호러 장르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어... 이걸 호러 영화로 기대하고 간 것이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내용 중 보는 이에 따라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며 기기하기까지 한 이... 피가 난 자는 장면들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만약 보러 가신다면 어, 이런 점들을 유의해 주시길 바래요. 음, 계속해서 국내판 포스터도 관객들에게 약간의 힌트? 비슷한 멘트를 날리고 있어요 어... 이건 호러 영화가 아니야 라고 이게 <웃음> 써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어... 홍보성 멘트인 줄 알았는데요 약간 홍보성 멘트도 맞죠? 이렇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놓고 에이 아니긴 뭐가냐 아니 이거 코스터만 봐도 딱 어? 삘이 그냥 딱 오는구만 어? 이거 보시면 이거 무서워 이거 이거 어? 이거 밤에 이거 방 안에 이거 포스터 걸어놓고 이거 보고있으면 얼마나 무서울줄 알아요 이거 <웃음> <웃음> 맞습니다 호래영화가 <웃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제 탓이지만 기대를 하고 간 만큼 어... 실망이 배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물론 영화에 쓰이는 장치들과 연출이 훌륭하고 그것을 만진 장인들이 A급들이었고 연기자들의 연기는 훌륭하였기 때문에 눈과 귀는 어... 절대 지루하지 않았어요 음. 대신 의구심이 들었던 거죠 이게 이런 영화가 아니면 대체 왜 그런 장치들과 연출들을 보여줘야만 하는가 말이죠 영화를 보다보면 이 영화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구심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 정보를 찾아보니 어, 감독의 오피셜로도 어, 영화에 삽입되어 있는 장치들이 모두 이 영화가 호러 영화가 아니라고 심지어 가짜라고 어 이야기는 가짜라고 전면 부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를 꼽자면 극에서 씬을 나누는 오프닝부터 에필로그까지 영화 장면에도 그것들이 자막과 그림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현실과 비현실을 확실히 나누고 구분 짓고 있는 것이죠. 네가 보는 건 가짜야라고 감독님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이 이야기의 긴장감을 이게 떨어뜨리게 만드는 겁니다 집중을 못하게 되잖아요 음. 게다가 평범한 호러 영화의 패턴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주인공을 기준으로 주변 인물들이 정체물을 존재나 장소로부터 무언가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일을 겪으면서 죽거나 사라지거나 합니다만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수지는 그런 일들로부터 직접적인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표면적인 이 이야기로부터요 심지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적인 목격을 하지 못해요. 네, 기본적으로 호러 영화의 주인공을 뒤따르는 관객들은 주인공과 동화되어 느낌을 받는데 그 느낌을 전면적으로 절단시키고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그런 부류의 영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앞서 이야기한 지엘로 개통의 영화도 아닌 점이 매우 큽니다. 1977년작인 서스페리아가 휘황찬란하다면 이 작품은 매우 칙칙합니다. 이걸 특정 장면에 가서 색을 써도 칙칙합니다. 마치 제가 빨간 사과를 적갈색으로 칠한 것 마냥 원작과 리메이크작을 같이 두고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날 겁니다. 감독은 어, 이 작품을 원작을 보고 느꼈던 감상을 영화로 재해석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재밌게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이 이작품의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영화를 영화 그 자체로 즐길 수 없는 작품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이 작품은 문제작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숨겨진 의미와 이야기에 숨겨진 의미와 캐릭터를 분석하고 배경이야기 흐름에 대한 해석이 존재하고 그것을 보니 이해는 명확히 되는데 저같은 관객들은 그걸 사전에 알고 보러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원작을 기대하고 간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점이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거라 봅니다. 끝으로 서스페리아를 보고난 후 도움이 되는 영상 링크와 보고난 후에요. 보고난 후 어...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올리는 시점이면은 아마... 어... 스크린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상영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극장에서 이 영화를 접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도 아침이나 새벽 12시쯤에나 볼수 있던 장품이었기 때문에 음 만약에 나중에 뭐... VOD나 아니면 DVD 그런 것들로 이제 집에서나 뭐 시청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테니까 혹시나 해서 좀 주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 보고난 후에 네. <웃음> 보고난 후에 도움이 되는 어이 영화의 해석! 캐릭터와 배경이야기를 해석해서 본 서스페리아 어 영상 링크 보고난 후 도움이 되는 영상 링크와 함께 저의 주관적인 간단한 관람 포인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호러 영화가 아니다. 둘 예술 영화다. 셋 잔인하고 선정적이다. 넷 성기 노출이 있다. 다섯 못 만든 작품은 아니다. 여섯 연기는 역시 다들 잘한다. 일곱 사운드와 음악도 좋았다. 여덟 클로이모레트는 엑스트라다 아홉 타코타존스는 연기변신에 성공한것 같다 10. 틸다스위트는 여전히 이쁘고 멋있다 11번째 유튜브에서 이거 무섭다고 에바참치를 초기 2호기 3호기 출격시키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밥먹는 시간에 인간진의 강제시청을 시켰으면 좋겠다 끝